그라고 그래, 뭐 해산물이 먹고 싶냐? <웃음> 해산물이 먹고 싶으면은 연락 해어연락했 <웃음> 이게...통영에서 온갑굴입니다겁질까기 전이고 가서 생으로 바로 먹는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까진 거 까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건가요? 이런 식으로 어. 이렇게 까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신다 하네요? 반갑구리라고 구리 어. 이렇게 까가지고 판매하는 건 키로당 11,900원 무료배송이랍니다 그리고 껍질이 안 까진 요런 거는 어, 3kg에 9 9 0 0 원. 네 이제 날마다 시세가 바뀐데요. 그날그날 시세가 바뀌어 가지고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는 점 어,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. 아저 옆에는 하민 과장님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민입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떻게 보였는지 내가 그 잡사를 초빙을 했지. 네, 그렇죠. <웃음> 어왜 초빙했는지 너가 한번 탁너 이제 영상 네말씀드려 아 일단 우리 형님께서 제가 이제 해산물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해산물에 좀 특화된 채널인 어, 잡사 채널에서도 강화할수 있겠습니까? 음...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산물 사업을 시작을 할때 가장 먼저 이 마케팅을 할, 홍보를 할때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되나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<웃음> 나는 소통하면서 <소중한에서> 입맛이 <웃음> 세게 <웃음> 세상 세상 맛있게 없게, 맛없게 먹는 사람 근데 잡사는 정말 맛있게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어 그래서 가장 먼저 잡사를 내가 섭외를 했지 아이고, 도와줘서 아이고. 고맙고 아유 아닙니다 안 도와주면 은 나는 저기 한강 갈라 그랬어 <웃음> 어난 오... 누구랑 이제 일을 해야 되나 아, 그래서 잡사가 오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좀 홍보성의 영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형님한테 또 따로 광고료를 받거나 뭐 그런 영상은 아니고 뭐 형님이 뭐 좋은 해산물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좀 판매하시겠다고 어, 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 겸 해가지고 영상을 음...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. 나를 저기 덧붙이자면은 이제 제가 홍보료를 줄 정도로 돈이 no. 있지 않습니다. <웃음> 솔직히 이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그 정도로 돈이 있지 않고 그리고 대신에 제가 잡사한테 이런 수산물을 보낼 거예요. 보내면은 잡사가 이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하라이거지. 이벤트로 제 상품들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극적 합의, 극적 타결. <웃음> <웃음> 여기께서 지금 대표로 있으신 이 업체명인데, 신선해랑이라는 곳입니다. 네이버 검색하시면, 뭐, 제철, 뭐, 해산물이나, 뭐, 다양한 어떤, 바다에서 나온 오 거고. 예를 들어서, 이제 멸치, 멸치가 멸치를 팔고. 아, 멸치가 멸치 네. 팔고, 그리고 꽃게도 팔고, 네. 멸치가 새우도 팔고.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, 뭐, 꽃게, 고등어, 꽁치, 별의별 해산물이 다 있어. 정말 신선한 걸로만. 아, 이건 이고은 이제 통영 굴입니다. 사실 제가 사는 여수도 이갓 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유명합니다.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맛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보세요. 뭐, 인서트 저기 저야 원래 하나씩 먹는 거 아니냐 이거? 이거 아 굴은 아, 여러 개씩 딱 먹어줘야돼요 <웃음> 이게 벌써 나름 달라 솔직한 어. 음.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수굴 같은 경우는 굴딱 생굴 씹었을 때굴투개의그 향이 좀 많이 이렇게 딱 퍼지거든요 어, 생굴 향 네, 생굴 음. 향 근데 요거 생굴 향은 좀 적어요 좀 약간 깔끔한 느낌으로 또 매니아 같은 분들이 이제 뭐 갑골에 이렇게 좀굴 향이 확 퍼지는 걸좀 좋아한다 그러면 아. 이거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좀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음.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이 생으로도 드셔도 돼. 요 원래 네. 생으로 나는 원래 생으로 먹거든. 네. 근데 이거를 쪄서 먹으면 정말 더이 바다의 이 비린 맛이라든가 <웃음> 예,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. 아 어떻게 이렇게 먹지? 아이 진짜 힘들다 말이 뭐니까 여러분들 의시면 여지가 없어요 아이 구고입야너 어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? 아 나, 뭐 아. 많이 먹아 그래? <웃음> 아, 그리고 참 여성들 피부 미용이 좋고 아, 그래서 우리 또 대표님께서 굴에 대한 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설명 한번 보죠. 알겠습니다. 이 굴은 이 피부에 일단 여성분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름 개선에도 좋고, 뭐 남자들에게도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연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. 이런 표현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정자 아. 자그리고 이제 뭐 어. 먹는 소리 같은 살짝 이것들 들어가야 되니까 굴은 또바로 바로바로... 바로 그렇게 가지고 이제 빨아먹는 느낌으로 아 이런 아, 그 느낌. 아, 응. 라러또 이거 물딱 뭐 맛있는 느낌도 좋거든요. 음. 음. 야 근데 너는 초장은 안 찍어 먹어? 아 저는 굴은 그냥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아, 그래. 아 그래? 그래? 나는 굴은 무조건 초장을 찍어 먹지. 야 한... 아니 나는 원래 안 먹을라 했거든? 네. 너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<웃음> 아, 이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. 자 초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는 원래 굴을 토장 찍어먹습니다 나는 진짜 생굴 좋아해 생굴 좋습니다 쪄 먹는 것도 있어 또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석화도 그게 있어 레어 미디엄 웰던 음. 그니까 러 쪄서 1분만에 꺼내서 먹었을 때 하고 3분 있다가 꺼내먹은 거 하고 5분 있다가 꺼내먹는게 맛이 달라 자기창 한번 찾아봐야 돼. 그렇죠. 음. 아, 저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. 진짜 불 자체는 어. 그럴 것 같아요. 많이 찌, 찌거나, 아, 찐 것과 생 것.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감도 그렇고. 그렇지. 음. 자 이제 형님 술한잔 말아주실 동안 굴을 어 아, 하나 또 얼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근데 또이굴 까는 재미에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. 어, 조심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, 여러분 굴 까실 때는 이게 살짝 이제, 벌, 이제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 벌어진 틈이 조금 있거든요? <놀람> 여기다가 <놀람> 응. 그래서 이렇게 짱 넣어가지고 한 박스 돌려준 다음에 네 음. 대신에 이제 그 캠핑장 가면 이제 이렇게 많이 드시 지 집에서는 이렇게 잘안 드시지 보통 이제 바닷가에서 예전 이저 저도 고향에그바닷가에는데 바갔거든요 음. 어렸을 때 저도 굴이 나왔었는데 음. 그거 보면은 우리 친들이 항상 굴 이거 바다에서 따 가지고 바로바로 음. 바로 이렇게 드시던 풍경 이 있었거든요 생각이 나는데 아이참 맛있게 잘 먹네 음. 네. 자 여러분도 이렇게 까는 게 귀찮다 그럼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네. 이게 까는 게 네. 귀찮으시면은 생골 사서 이거 사서 이거 사서 아 네. 네. 어? 생굴 그래도 약간 좀 석화가 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. 그러면 이거 이거 반, 네, 반깐 그렇죠. 네, 그렇죠. 거, c u l t u 깐거 Cango, Pan, c a n 다 o 다 n d Cango. y 신 u c a 해 say that you can know it. The p i e r 가 e Sinso, Ranga, Ranga, r a n g 약간 이 서해구리나 이런 게 살짝 염도가 좀 짭짤함이 좀더 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. 염도 자체는 이게 좀 짠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, 사실 통영 쪽이 좀 구리 자 여러분들 어, 네. 한민관 형님의 여기 신선해랑 어,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,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제 뭐 이런 유용한 정보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있으면 네. 뭐 한민관의 해랑도 있고요 네. 한대표의 후레시해랑뭐 한대표의 신선해랑 뭐 여러 가지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네저희뭐페기가 네,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고 어뭐 제가 그렇게 뭐 믿음이 가는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믿고 구매해 주시면 예, 후회하시진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그 사후 처리 사후 처리라 해야 되나?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아, 처리를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그런 거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, 믿고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아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잘한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 <웃음>